감자공주의 동화 나라 친구들, 안녕? 재미있게 동화책 읽어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도 즐겁게 듣고 우리 모두 힘내기로 해요. 아자아자, 화이팅! 이모가 오늘은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즐겁게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출발! 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강가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어서 늘 외로웠어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자식처럼 귀여워하며 살았지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강에서 낚시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에이, 이상하네. 오늘은 그만 낚싯대를 걷어야겠군. 할아버지가 막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낚싯대가 휘청했어요. 아이고, 그 놈이구나. 낚싯대를 들어보니 커다란 금빛 잉어였어요.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잉어를 건져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잉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좀 살려주세요. <웃음> 할아버지는 잉어가 불쌍해서 강에 놓아주었지요. 그래, 오늘은 못 잡은 셈 치지 뭐. 다음날 할아버지가 강에서 낚시를 하는데 어제 그 잉어가 훌쩍 솟구쳐 올랐어요. 잉어는 푸른 구슬을 입에 물고 헤엄쳐 왔어요. 이 구슬이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 거예요. 잉어는 할아버지에게 푸른 구슬을 주고는 강물 속으로 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푸른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할머니와 함께 소원을 빌어 보았지요. 기와재 반째만 지어다오! 그러자 커다란 기와집이 떡 생겼어요. 밥상 좀차려다워 그러자 고기랑 반찬이 그득한 밥상이 떡 차려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금방 부자가 되었어요. 강 건너 사는 심술쟁이 할머니가 이 소문을 듣고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진귀한 푸른 구슬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구슬을 보여주었어요. 심술쟁이 할머니는 구슬을 이리저리 살피는 척하다가 자기가 가져온 가짜 구슬과 슬쩍 바꾸어 놓았어요. 심술쟁이 할머니는 푸른 구슬을 훔쳐와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네는 다시 가난해졌지요. 의리의리한 기와집도 사라지고 그득한 곡식도 다 없어졌어요. 개와 고양이도 쫄쫄 굶게 되었지요. 안 되겠다. 우리가 구슬을 찾아보자. 멍멍 좋아. 냐옹. 다음 날 개와 고양이는 강 건너 심술쟁이 할머니네로 갔어요. 개는 헤엄을 못 치는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넜지요. 개와 고양이는 심술쟁이 할머니 집에 몰래 숨어들었어요. 개는 누가 오나 안오나 망을 보고 고양이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에이, 뭐야? 놈의 고양이가 남의 방으로 들어와! 심술쟁이 할머니가 알아채고 고양이를 내쫓았어요. 개와 고양이는 다시 곰곰이 생각했어요.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다. 냐옹. 개와 고양이는 곡식이 가득한 창고로 갔어요. 창고에는 쥐들이 우글우글했지요. 고양이는 대왕 쥐를 잡아 무섭게 소리쳤어요. 할머니 방에 있는 푸른 구슬을 가져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잡아먹어버릴 테다. 냐 그러자 쥐들은 와들와들 떨면서 알았다고 했지요. 한밤중이 되자 쥐들은 천장을 통해 살금살금 안방으로 갔어요. 심술쟁이 할머니는 장롱에 바짝 붙어 자고 있었지요. 옳지! 구슬이 장롱 안에 있구나! 찍찍! 쥐들은 장롱에 사각사각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고는 대왕쥐가 들어가 푸른 구슬을 꺼내왔지요. 개와 고양이는 구슬을 가지고 첨벙첨벙 강을 건너왔어요. 개는 고양이가 구슬을 잘 물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야옹아, 구슬 잘 물고 있니? 몽몽 고양이는 구슬을 물고 있어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야옹아, 구슬을 잘 물고 있니? 월월 고양이는 이번에도 가만히 있었지요. 걔는 궁금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야옹아, 구슬 잘 물고 있니? 그래, 야옹! 고양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답해버렸어요. 그러자 고양이 입에서 구슬이 툭 떨어져 강물 속에 붕덩! 빠져버렸지 뭐예요. 아이고 구슬을 강에 빠뜨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길래 왜 자꾸 물어봐? 냐옹. 구슬을 잃어버린 개와 고양이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웠어요. 그때 물고기 한 마리가 퍼덕거리며 강가로 나오더니 금방 죽어버렸어요. 배가 고팠던 고양이는 물고기를 덥석 물었지요. 그런데 물고기 뱃 속에서 푸른 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너무나 기뻐서 구슬을 물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구슬을 되찾아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구슬을 찾아온 고양이가 귀여워서 늘방 안에서 먹고 자고 놀게 했지요. 개는 마당에서 도둑이 오나 안 오나 망을 보게 했고요. 얌체처럼 혼자만 예쁜 바뀌냐? 왜, 왜, 왜? 내가 구슬을 되찾았으니 당연하지. 냐옹.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 싸운대요. <웃음> 망주석 재판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비단장수가 살았어요. 비단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비단을 팔러 다녔지요. 비단 사세요! 곱디고운 비단 사세요! 어느 날 비단장수가 산넘어 마을로 비단을 팔러 가는데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다리는 천근만근 무겁고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힘들어 여기서 잠깐 쉬어갈까? 비단장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무덤가 망주석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솔솔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스르르 잠이 들었지 뭐예요. 비단장수는 한참 늘어지게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래요? 망주석 옆에 놓아둔 비단짐이 똑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 내 비단! 내 비단! 비단 장수는 눈을 크게 뜨고 샅샅이 뒤져봤지만 끝내 비단을 찾지 못했어요. 아이고, 망했네. 나는 망했어. <웃음> 비단 장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때마침 그 옆을 지나던 한 노인이 비단장수의 딱한 사정을 듣더니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딱하게 되었네 그려. 우리 마을에 새로 오신 원님을 찾아가 보게나. 비단장수는 그 길로 원님을 찾아갔어요. 흠, 음, 무덤 앞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비단짐이 사라졌단 말이지? 아, 예,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느냐?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망주석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또 원님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비단짐을 훔쳐간 도둑이 누구인지 망주석은 알 것이다. 당장 가서 망주석을 끌고 오너라. 마, 망주석을 끌고 오라굽쇼. 비단장수는 어안이 벙벙에 눈을 꿈뻑꿈뻑. 포졸들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원님이 호통을 쳤어요. 뭣들 하느냐? 어서 가서 망주석을 잡아오지 못할까? 예이! 비단장수와 포졸들은 낑낑대며 망주석을 뽑아 수레에 싣고 사또에게 끌고 왔어요.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보는구먼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망주석이 말이라도 한대요. <웃음> 사람들은 망주석 재판을 구경하려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사또는 망주석에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네 이놈 망주석아! 내가 분명 비단을 훔쳐가는 범인을 보았으니 어서 말하렸다! 돌로 만들어진 망주석이 아무 말이 없자 원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망주석을 다그쳤어요. 오호, 아무 말 못하는 걸 보니 망주석, 내 놈이 도둑임에 틀림없다. 여봐라, 망주석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라. 포졸들은 기가 막혔지만 원님의 명령이니 그대로 따를 수밖에요. 한대요! 딱! 두대요! 딱! 세대요! 우직근 포졸들은 손이 아파 쩔쩔 매고 곤장은 뚝 부러져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어요. <웃음> 원님의 환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감히 웃는 것이냐? 지금 웃은 자들을 당장 오게 가두어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 싹싹 빌었어요. 아이 사또나리.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 다시는 웃지 않겠습니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 그렇다면 사흘 안에 비단을 한 필씩 가져오도록 하여라. 가져오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사람들은 비단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비단을 구하려고 아랫마을 윗마을로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비단을 찾아다녔지요. 사흘이 지나자 관가 마당에는 알록달록 곱디고운 비단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원님이 비단장수에게 물었어요. 이 중에 네가 잃어버린 비단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비단을 찬찬히 살펴보던 비단장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비단은 모두 제가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그것을 어찌 알수 있느냐? 아, 네, 저희 집 비단은 끝을 이렇게 두툼하게 매듭 짓습니다. 여봐라, 당장 가서 이 비단을 판자를 잡아오너라. 그 자가 바로 범인이렸다. 비단 장수는 잃었던 비단을 모두 되찾았고 망주석도 원래 있던 자리에 세워졌어요. 사람들은 원님의 지혜로운 뜻을 깨닫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원님을 칭찬했어요. 우리 사또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야. 맞아요. 지혜로운 사또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웃음> <웃음> <웃음> 그 후로도 원님은 오래오래 그 마을을 다스리며 잘 살았대요. 빨간 부채 파란부채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엉뚱한 생각만 했지요. 아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있으면 힘들게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솔솔 부는 시원한 바람에 나무꾼은 스르르 잠이 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나뭇가지 사이로 무언가 걸려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부채였어요. 어? 웬 부채지? 나무꾼은 벌떡 일어나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채를 잡았어요. 이야, 이것 좀 보게. 부채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있네. 하나는 빨간 부채, 또 하나는 파란 부채였어요. <웃음> 날씨도 더운데 맛짐 잘 됐다.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펼쳐 부채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무꾼의 코가 갑자기 길어지면서 빨개지더니 뜨거워졌어요. 야단났네. 내 코가 갑자기 왜 이럴까? 나무꾼의 코는 어느새 방망이만큼 커져버렸지요. 아휴, 코가 뜨끈뜨끈해서 견딜 수가 없네. <웃음> 나무꾼이 부채질을 하면 할수록 코는 점점 더 길어지고 빨개졌지요. 아니, 이게 뭐야? 코가 아예 휘어졌잖아! 이거 정말 야단났네! 야단났어! 나무꾼은 길게 휘어진 코를 잡고 허둥댔어요. 그러다가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파란 부채가 생각났어요. 에라, 모르겠다! 파란 부채나 한번 붙여볼까? 나무꾼은 슬그머니 파란 부채를 붙여보았지요. 그런데 이건 또 어찌 된 일일까요? 화끈거리던 코가 점점 차가워지더니 길어졌던 코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이야 신기한 일도 다 있네 내 코가 다시 돌아왔어 <웃음> 나무꾼은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이 부채는 요술 부채가 틀림없어 나무꾼은 신기한 부채를 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싶어 했더니 드디어 요술부채를 얻게 되었네. 고맙습니다. 나무꾼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를 불러 요술부채를 보여주었어요. 여보, 여보, 이 부채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기한 요술부채라오. 요술부채라고요? 아내는 나무꾼이 내놓은 빨간색, 파란색 부채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나무를 하러 갔던 남편이 부채 두 개를 내놓으며 요술부채라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되었지요. 나무꾼은 아내 앞에서 빨간 부채를 붙였어요. 그러자 아내의 코가 길게 길게 늘어났지요. 아이고, 여보! 내 코가 왜 이래요? 그렇게 웃지만 말고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떼고 파란 부채를 살랑살랑 붙였어요. 여보, 내 코가 이제는 점점 작아지네요. 나무꾼은 놀란 아내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될수 있어. <웃음> 며칠 뒤 부자 영감님이 잔치를 벌였어요. 영감님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렀어요.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갖고 잔치에 나타났지요. 나무꾼은 영감님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영감님 오래오래 사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제가 부채질을 해드리죠. 나무꾼은 빨간 부채로 영감님의 얼굴에 살살 부채질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영감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하지만... 영감님이 귀여워하던 고양이는 나무꾼의 부채가 요술부채라는 것을 눈치챘답니다. 야! 영감님의 친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자네 코가 왜 그런가? 코가 길어지고 빨개진 것도 모르고 춤을 추던 영감님은 그제야 코를 만져보았어요. 아, 뜨거워! 내 코가 왜 이렇게 되었지? 영감님은 기다란 코를 손으로 잡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으아! 그날부터 부자 영감님은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았지요. 영감님은 이름난 의원을 모조리 불러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생각 끝에 부자 영감님은 여기저기에 방을 써붙였어요. 나의 병을 낫게 해주면 내 재산에 반을 주겠소. <웃음> 내 생각대로 착착 되어가는걸 <웃음>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들고 부자 영감님을 찾아갔어요 영감님 제가 코를 고쳐드리면 정말로 재산의 반을 주시렵니까? 내 병만 낫게 해주면 재산의 반을 주고 말고 아이고, 여보게 나좀 살려주게 나무꾼은 영감님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뒤 파란 부채를 꺼내 훨훨 붙였어요 그러자 영감님의 코가 전처럼 작아졌어요 부자 영감님은 약속대로 재산의 반을 나무꾼에게 주었지요. 부자가 된 나무꾼은 날마다 먹고 자고 놀기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영감님의 고양이가 나무꾼의 부채를 물고 달아났어요. 고양이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주인 영감님에게 물고 왔지요. 음, 이게 뭐지? 처음 보는 부채로구나. 어디서 났느냐? 주인 영감님은 고양이가 물고 온 부채 가운데 빨간 부채를 붙이며 말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코가 붉어지더니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주인 영감님은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붙여보았어요. 그러자 기다란 코가 다시 작아졌지요. 아하! 이거였구나! 이놈의 나무꾼이 나를 속여 재산을 가져갔구나. 영리한 고양이 덕분에 부자 영감님도 요술부채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요. 부자 영감님은 당장 나무꾼을 원님에게 데려갔어요. 아유 게으름만 피우고 놀기 좋아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아유.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던 나무꾼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고 부자 영감님의 재산도 모두 되돌려 주었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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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님, 대단하십니다. 호랑이를 어떻게 잡으셨나요? 그러자 밥장군이 배를 둥둥 두드리며 큰소리쳤어. <웃음> 그까짓 거한 손으로 꼬리를 쥐고 휙 팽개쳤더니 나뭇가지에 코를 꿰고 죽더군. 사명제는 <웃음> 고맙다며 금과 인삼을 잔뜩 주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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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버티고 있거든. 밥장군은 도둑에게 냅다 소리쳤어. 야 이놈아! 내가 새끼 손가락으로 튕겼으니 망정이지 엄지 손가락으로 튕겼으면 어쩔 뻔했느냐? 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도둑은 겁이 나서 훔친 물건을 다 내놓고 후다닥 달아나버렸어. 그 집에서는 도둑을 잡아줘서 고맙다며 밥장군에게 맛있는 음식을 한상 차려주었어. 이렇게 밥장군은 배를 퉁퉁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대. <웃음> 오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출발! 흥부와 놀부 옛날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어요. 동생인 흥부는 착하고 마음씨가 고왔지만 형인 놀부는 욕심 많은 심술꾸러기였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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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노을부 부인이 밥을 푸던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철썩 때렸어요. 아유, 아침부터 웬 거지가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썩꺼지지 못해. 흥부의 한쪽 뺨에는 하얀 바알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흥부가 허겁지겁. 밥알을 떼어먹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형수님 감사합니다. 아, 이쪽, 이쪽 뺨도 마저 때려주십시오. 놀부 부인은 흥부의 뺨에 붙은 밥알도 아깝다며 몽둥이를 들고 흥부를 내쫓았어요. 흥부는 쌀을 구워오기는커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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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박을 탔어요. 슬근슬근 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슬근, 톱질이야 두 번째 박에서는 금은보화가 와르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흥분의 아이들은 좋아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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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씨 이야기며 제비다리를 고쳐준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요. 올거니 나도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를 얻어 더큰 부자가 되어야겠다. <웃음> 놀분은 얼른 집으로 돌아갔어요. 놀분의집 처마 밑에도 제비 둥지가 있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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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영감. 아 이게 웬일이래요. 아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번에는 진짜 금은 모화가 나온다고. 놀부는 세 번째 박을 타보았어요. 박이 쪽 갈라지더니 누런 똥줄기가 콰르르 콸콸콸 치솟았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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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흥부야, 고맙다. <웃음> 놀부는 지난날을 뉘우쳤어요. 그뒤 흥부와 놀부는 오래도록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웃음> 이모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꾹꾹 부탁드려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